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응. 불렀는데 유튜브 어, 요즘에 잘 되고 있어? 어잘 그냥 열심히 응. 하고 있지 내가 저번에 2주 전에 응. 물어봤잖아 응. 내무슬림 되면 어쩔 것 같냐 어, 그래, 그래. 내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어제 가서 어제 뵙고, 응. 이제 이맘님 뵙고 개종을 했어 내가 개종을 했다고? 어머 제환아 진짜 너 미쳤구나 미쳤어 아니 얘가 엄마한테 아니 누가한 의논을 하고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를 그냥 혼자서 가서 결정하고 하는 거야? 그게? 그건 좀 아니지. 야, 물을 수도 있는 거냐 이게? 물을 수없어 야, 너 미쳤나보다 너 진짜.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어? 어떻게 혼자 가서 그냥 너 잠깐 이디언 갔다가 온다고 그랬던 거아니었서그냥너 갑자기 그게 뭐야? 야, 이건 진짜 아니다야. 어? 잘 생각해봐라잖아. 응? 이게 뭐, 야, 미쳤네. 아우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우 나 진짜 이거 큰일났네 큰일났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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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 너무 놀랬다 어, 뭐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산다는 게 불이익이 없어? 불이익이 없을 순 없지 왜냐면은 어. 이슬람에 대한 편견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어, 엄마가 음, 저번에 음. 인터뷰할 때만 해도 같이 성당 가자 이런 의미로 인터뷰를 한 건데 갑자기 무슬림은 제아나 이건 엄마가 너무 놀랬어 진짜야 이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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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지 사, 사람이 완벽하진 않잖아 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종교인의 자세가 지금 되어 있는지 종교라는 게 당연히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정말 음.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음. 약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를 건데 음. 음.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감사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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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맨날 종교에 심취해 가지고 종교만 공부해 가지고 막 신부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시키고 전도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음, 어, 그렇지 엄마는 어. 좀 걱정이 되는 야, 나는 믿음을 좀...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신자가 된다는 알라를 믿는 신자가 된다 그렇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럼 너는 술하고 돼지고기를 엄청 술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응. 돼지고기는 또 끊을 수가 있는 거니?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응. 나는 하느님을 믿는 이제 무슬림의 입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응.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응. 이걸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이게 어떤 맛이고 맛있는 걸 알더라도 이거를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 응. 너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지 아, 그렇지 그런거야? 그거는 할수있지 근데 이게 쉬운건 아니야 왜냐면 나도 이제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아, 아. 아. 쉽지 않다는건 알지만 은 아. 그거를 내가 하는게 무서워가지고 아나 종교를 안 믿을래 이거는 내 자신에 대한 변명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아 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내가 다 감수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개정을 한거니까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내 생각에는 아 만큼.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네가 이렇게 종교를 선택했을 때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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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플래너. 그분이 나의, 나를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짜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안된 거지. 이 시점에서 딱이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지, 그렇지. 어. 응. 그러니까 응. 내가 지금 이렇게 개종을 한 것도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그림으로 어, 그렇지. 것, 어. 계획하신 것 중에 것 하나인 거지. 그렇게 무슬림들은 생각을 해.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엄마가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다 보니까 음. 또 이거를... 자식은 뭐 마음대로 되니? 그렇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가 뭐 내가 자식의 인형이야. 내음대로할 수는 없고, 너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가 지켜봐야지. 지켜보는데, 음.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앞선다는. 음. 응? 어, 너가 선택한 일이니까, 하건 앞으로의 행동을 네가.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될거 아니야 음. 이 유튜브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 그치 이게 나도 그렇게 생각 해 어차피 유튜브 내가 이거 100만 200만 300만 된다고 음. 해서 내가 이거 죽을 때 가지고 가져, 가는 거 아니야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하느님을 접했지만 은 음. 이거를 통해서 또 나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얻은 거야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를 이제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근데 나는 이 유튜브가 또 이렇게 막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지는데 그런 것도 엄마는 막 겁이 나는 거지 응. 음, 앞으로 너무 어. 뭐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겁도 나고 응. 응? 사실 뭐 인기나 명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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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야 너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네가 하고 있는 음. 거를 좋은 영향력을 준, 주는 그런 음.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음. 한두 명이라도 그치.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음.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영향을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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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뭐 개종을 하고 종교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야. 어. 나는 그냥 여전히 그냥 엄마 아들이고 엄마 김지안. 아들 김치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족들을, 음.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족들을 음.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족들을 내가 이거 종교 믿는다고 해서 등을 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안 되지. 그렇지. 그런 일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음. 음. 그렇구나. 음, 음. 그래.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고. 그이해 저... 응, 걱정스러